그재지 네. 나랑 같이 산다는 거지. 네! 나가자! 아! 나가서 뭐하요리벌이 산책하면 온 세상에 관심을 갖지만 재벌이 쇼핑하면 온 세상에 관심이 없거든 네, 평범하니까! <목소리> 이미 멈춰 있어. 나계췄어 이미 멈춰 있어. 눈 좋아하 세요？눈 좋아해요눈 네. 오리 집게 해보 셨 어요？눈 네? 오리 집게진짜 요？눈 네. 아, 많이 올때 저희 랑도 한번 네. 눈 오리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요눈오해볼요눈오이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요눈 오리 말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요다한 로인사이면안 돼. 아, 맞아. 반고다 오이 오케이. 아,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아, 큐. 답답야되겠어답답야되겠해 <목소리도> 아니 해 답답해. 답답해, 답답해. 형답 형부.. 답해 답답해, 답답해. 답답해, 답답해. 답답해, 답해 고려시대 문신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한 연시에게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 평가받았다. 어, 어, 그래 그래. 연시를 쓰고 어보다 어, 낫네. 은 역사에 한이 없어. 이 생희는 눈을 때려 붓고 싶어서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? 콧돔님 사라지나니 20일이 안 남았어요. 누가 이 건이 되겠습니까? 그냥, 그냥 감히! 감히 누구의 애끼한 줄 아지가 뭔지! 아니 뭐야 이렇게 가 어디 가